에이 설마 에이 여기서 죽는 사람 어 없을 겁니다. 에이 난난 난 믿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그럼 왜 들어가? 거기 왜 들어가? 일단은 어. 아니 아무리 그냥 깔끔하게 일반 게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자, 빙설맵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뭐, 바로 잡혀? 뭐야? 아, CPU에요? 와, 상대방 님들이 맞췄나보다. 와, 나 저런 사람들 처음 보는데? 어, 그러게요. 잘하는 사람들인가봐요. 어, 어, 어, 나, 나 정글이야? 나 정글 가는 거야? 아 진짜. 어.. 나 정글 가는 줄 알았지만 어.. 아니었다어 음. CPU 같은 닉네임인걸 아.. 저, 저 사람은 잘할 수도 있어 줘봐 아, 어 줘봐 잘 먹잖아요 이거봐 에 설마 여기서 컴퓨터한테 죽는 사람 없겠지? 아, 아 컴퓨터 아니지 그치? 이사람한테 죽는 사람 어, 없을 거예요 내, 내가 죽.. 내가 죽일 뻔 했고 자. <웃음> 이 설마. 에이 여기서 죽는 사람 어, 없을 겁니다. 에이 난난 난 믿어. 왜냐? 어, 나는 잘하니까. 아 자, 나는 그래도 자신 있으니까. 잘하니까가 아니라 자신이 있으니까. 자 막타 좋아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깐만왜 들어가? 거기 왜 들어가? 자, 일단은 어. 아니 아무리 거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아니 왜 도망가서 잡을 수 있잖아요 아무, 아무것도 못 보셨죠? 나도 못 봐서 그래 내가 얘 어, 모니터가 꺼져갖고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못 보셨을 거라고 믿고 나잘보셨어 나 방금 저, 피해 피해 다 달려줘요 아니 왜안 달려줘 아니 여러분 이거 제가 고통받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나 오늘만큼은 고통 안 받고 싶어 일단, 아, 괜찮아. 그래도 아직까지 트롤은 아니다. 나살수 있어요. 나살수 있어요. 나살수 있어요. 일단 피해주고요. 일단 피해주고요. 일단, 피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하나, 둘. 받 아, <웃음>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우리 파이이 죽어볼까? 어이구, 그거. 나 줄라고! 맛있다! <웃음> 좋다! <웃음> 왔다 한골 파괴 광선 어이구 피하셨네요 그럼 죽으세요 아 죽으라고 파괴 광선 골! 좋아. 이거지 좋네 어, 확실히 좋네요 진짜 피해줍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니 이거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이구 달코끼니 그냥 죽으세요 파괴 광선 <웃음> 화객 탭! <캣! 웃음> 아 뭐야? 서이제하잖아나골넣었고요자몇골 넣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넣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화가가선 나이스! 잡았습니다! 지금 가! <웃음> 자 이거 맞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맞았어요. 이거 골 아래쪽? 어 미안해요. 나골로으러갈 거거든요. <웃음> 이럴수가 골이 들어가 버린다! 좋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라우라님! 대답을 좀해주시라고요 <웃음> 죽어! 아이고! <웃음> 왜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 솔랭.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내려갈 곳도 없고, 떨어질 곳도 없으니까 깡다구 있게 돌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군지 모릅니다. 아, 내가 잘하는 포켓몬이! 오랜만에 앱솔로 잘하는 건 역시 노템미아돌란이죠 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내가 어디 가나? 자 일단은 가디안한테 조금 좋은 게 맞을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먹는 게 맞을 거 같기도 하고 어저 친구들 괴롭혀야 됩니다 빨리 괴롭혀야 돼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걸이못 잡는다고? 와 아깝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지금 굴러야 되는데 자 우리 피카츄가 우리 날토스를 괴롭히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그러면 혼쭐를 해보러 가볼까 아, 어, 이쪽에서 있을 걸 없네. 하하하아 <웃음> 어, 이거 아이고 어,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지 앱소란트 두대 맞으니까 죽을 것 같지 잘어 우리 팀 안돼 아, 네. 어 제가 해야 되고요 내가 잘해야지 뭐 어떡해 어 우리 뭔가 좀 많이 아프다 <웃음> 우리 좀 많이 아프다 3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죽어 <웃음> 어 나의 앱솔 깐줄로레 당황하셨군요 어, 이쪽에 아주 좋은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자 빠지고요 <웃음> 잘있어 잠깐만 왜 우리 아직도 어이북이시죠 이러면 안되는데 풍이 빠지셨군요.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빠지고요. 나이스. 아주 좋아요. 자, 나이스. 고맙쳐 아, 잘았다. 어, 기분이가 나쁘구나. <웃음> 아, 진짜. 여러분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자. <웃음> <웃음> 아, 진짜! 아니, 거기서왜 그게 번개같다아 <웃음> 우리 갈가보기 먹어야 돼, 갈가보기!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 이게! 이게 페코롱의 앱설이다 아, 진짜 내가! 어? 그동안 날 실력을 숨겨왔어! 아,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웃음> 아니 아니 이상하다 아니 누구지 아나쟤 방금 진짜 잘했는데 이걸 말안 하니까 실력이 갑자기 수직 상승하네 <웃음> 진짜 <웃음> 말안 하니까 실력이 그냥 올라가버리네 <웃음> 이거 <이건> 뭐야 <웃음> 아 플래그요 아 개구리 진짜 멍거리죠 너무 멀어 이거 이거 좀 버텨, 버텨주세요 아나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자 나이스 좋아요 이거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자직감이다 직가야 돼요 직가야 돼요 자, 프리저 뺏기더라도 일단 직갑니다 일단 직가야 돼요 어쩔 수 없고 자 지금 나둘째또 지금 응? 아 이거 개구리 개구락 실때 우리 다 게임 아 이거 깨구락치 때문에 진 거야. 아 진짜 나 오늘도 고통받잖아요. 아 망했어. 내가 저.. 저.. 저.. 분 그날 털렀데 아니 나 못하지 않았어. 나 진짜 못하지 않았는데.